디에세 1분 치초 미션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로 그리고 찍은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는 대로 그 단어 많은 느낌으로 찍으면 되네 시작! 캐럿! 캐럿! 캐럿! 캐럿! 무청 추상적인 미션이네요. 버논이 캐럿잖아. 그치? 응. 하나, 둘, 셋! 아아 구름 구름 구름 스마일 그리고 네 번째 저수봄 i 무 없어 아나 і d e a 네 번째? 저수아, 엄지 발가락? 빨리! 빨 아. 마지막 미션, 저수아,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 어 발가락 어딨지? <웃음> 어딨지 발가락? 뭐예요? 산지 봤는데 비벼치지 않네. 내가가지 어야 했는데 두 번째는 캐럿. 아, 밤지 줄어 아. 캐럿이니까. 두 번째는 구름. 구름 줄수. 스미스 마이. 내가는 세 가지고 네 번째 저주용 지 발가락. <웃음> 와우. 그래서 <진짜> 직 뛰어잖아. 대박이다. <웃음> 알려주고 싶은 최근에 되게 여행하고 있는 핫한 안무 동작 하나 있어요. 이제는 이겁니다. 이제 뭘동지면 이제 빡한번 돼요. 그만 약간 이런. 그런 구름이 있어요. 맛있어. 자, 사진 확인해볼게요. 아, 네. 이분 질처 성공했나요? 어. 치는 순간 2분7초야 그리고 나서 2분 팔초 내가 멈췄어. 우와. 자, 초반제 자, 굉장히 행복한 미소로 미소 지고 있습니다. 음. <웃음> 구름. 있어요 구름. 그래서 제가 스마일 하고 있고. 약간 좀 예술적인 사진 찍었습니다. 뭔지 모르죠? 엄지발가락이야 저게? 응. 위험신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엄지발가락. 아, 엄지발가락이 잘렸네요. 오늘 어, 약간 이 캐럿사진이랑 스마일사진이랑 겹치는데, 요둘다 웃고 있어둘다 쌈핀하고. 어, 응. 어, 그럼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네. 이렇게 1분 지침 2승 성공 어디? 어디? 어디가? 어, 나도 밥 먹어야 될것 같아